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대를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미호님 안녕! 저는 이런 게임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 할래요 뭔 소리야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건데 아 그래요 햄버거는 먹어야지 포기할 수 없지! 햄버거는 못 참지 음. 나는 불고기 버거 먹을래 오늘 댕댕이님하고 리아님 잘 살출해봐요 네. 오 뭐야 광대가 너무 높게 생겼는데? 오 오? 오? 와 뭐야 햄버거를 야 맛있게 먹여주시네 오, 어떡해 어 찾고있나봐 지금 아, 오! <웃음> 어탈출해 자자 일단은 어 여기 몽키스패너 발견 오! 광다 쫓아온다! 여흰색어 아 어. 어. 도망가 어 위에 다이너마이트 필요해 <놀냐> 일단 빨리 열쇠를 찾아보자.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열쇠 찾았다. 여기 여기 여기 정문으로 와야 돼. 응, 응 알아 알아. 어 앞에 있어 근데 앞에 있다. 어. 나 유인했어. 빨리 지금이야. 아 빨리 지금 열어. 열었어 열었어. 으, 으, 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광대 아저씨. 햄버거 바이러가 많이 바이러가 먹을게요. 있고. 어 뭐야 여기 열쇠 발견. 이런데 숨겨져 있던 말이야. 어. 그걸로 열어봐 열었어 열었어 와 뭐야 이거 고기창고다 아 여기 도끼있다 어, 어 여기에 뭐 어이 브라운 열쇠가 있고 어 내가 도끼 집어들게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쪽이야 이쪽 여기 카드키, 카드키. 발견 카드키 집어치 카드키 집... 같은 층 오케이 내가 카드키로 문 열어볼게 열쇠 들고와줘 브라운 열쇠 오케이, 오케이. 라운 뉴스 내가 들었어? 카드기 열었고 이게 뭐야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해킹해야 되나 봐어 그걸로 해킹해봐 이걸 해야지 정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와야 어떻게 어떻게 2층에 있어 2층에 광대하씨 리아야 이쪽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해나 해킹중인데 <웃음> 아, 아, 아, 아. 해킹해 해킹해 해킹 같이 할수 있어 어! 다다 아! 해킹해킹 해킹. 지금이야, 지금. 아, 해킹, 해킹, 해킹. 아아 아무도 <웃음> 유 <유의. 웃음> 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어! 여기 판자 여기 나 판자 여기다 나 판자요? 아, 여기로 가 보자, 일단. 어 브라운이스 그래서 음. 여기에서... 음. 아 잠깐 잠깐 잠깐 브라운이스 내가 들고 있는데 아, 여기야! 안 돼! 아, 아, 야 여기야 안돼 과로 날 잡혔다 이면은 살려야 돼 음. 두덕, 두덕, 두덕, 두덕, 두덕. 아, 내가 살아났 살아났어, 어. 살아났어? 해킹했던이 비디오 테이프를 얻었어 어. 비디오 테이프 얻었어 어나 초록색 열쇠 찾았어 아 진짜 이제 이제 급한 자 있는데 가서 차키 가져오면 돼어꺼아가 아, 감자... 가져왔다 차키 가져왔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가자. 가자. 와. 어디서 쓰는 거였지? 이네 비디오 테이프? 나... 야, 어? 야! 오자 나 빨리 열어. 어, 쏜다. 오케이, 야, 나 쐈어, 너... 내가 쐈어, 내가 쐈어, 야. 내가 쐈어. 쐈어.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오호, 오호. 살출이다. 살출이다. 야, 살출했네. 후, 다행이야, 얘들아 자, 얘들아 이번에 두 번째 판은 광대 아저씨가 실험실로 또 찾아왔대. 새로운 <웃음> 광대인데. 두 번째 판은 우리, 우리가 광대했으면 좋겠다. 구독. 오케이. 이번에는 실험실로 갑니다. 떠납니다. 이번 광대는 좀 특별해. 여기가 광대가, 어, 미친 광대가 실험한다는 그곳인가? 오! 야, 광대들을 실험하고 있는데? 괴물들을? 음. 와, 이거 뭐야? 승열쇠는 이쪽이에요. 이 뭐야? 어프 아, 아, 아, 아. 본인 IQ가 5000이라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와! <웃음> 어? 자기한테 파워를 주입했어. 그래서 <웃음> 에? 너무 무서운데 저거? 자, 여기 흰색 열쇠랑 검정색 열쇠 필요하고. 자, 이번에도 잘 클리어해 봅시다. <웃음> 박사님 좀 많이 무섭게 생겼다. 오케이 껌녀는 여기서 발견. 어 이게 어, 아, 브라 여기 브라운 키 필요해 브라운 키. 어, 빨야오도망가려 군. 야야야야 동동 아예 댕댕 일로 와 일로. 아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박사님 죄송해요. 아아제 어. 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이 틈에 얼른 도망가야 돼. 다이너마이트, 초록 열쇠. 아, 초록 열쇠 아직 필요 없어. 오케이, 흰색 열쇠 필요하다 이제. 어저 박사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어, 돼. 어, 브라운 열쇠, 일로 와, 따라와. 리아,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빨리빨리 위로, 위로, 위로.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튀었다, 막혔다, 막혔다, 막다른 골목이다. 으이! 아 여기 왜 아파? 호호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박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여기 여기 도끼 있다 도끼. 판자 판자 나 따라와 아까 봤어. 판자 나, 나 봤어. 판자 나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아또 여기. 봤어. 여기인데 왜 저로 갔어? 봤다면서. 어 여기 여기 깔아 깔아 판자가 빨리 빨리 빨라 푼다 풀린다 풀린다. 전... 어! 인 <목소리> 어. <빨리> 어어해아 <목소리> <목소리> 떨어져, 떨어져! <웃음> 아 너무 무서운데? 카드키 필요하다, 카드키 바, 본 사람? 못 봤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노란색 키 쓰는데 아는 사람? 아, 못 봤어, 못 봤어. 빨간색 아, 키 아는 사람? 썼었어요. 오케이. 카, 카, 카, 카드키를 찾아야 될것 같아. 검은색 카드.. 아니 검은색 키? 검은색 키 내가 썼어! 아..오케이 어, 바이 아. 뭐야 이거 파워가 있는데 여기? 도끼는 아직 안 썼잖아 그치? 파워는 여러 군데 있어 파워가 여러 군데 있다 나 음, 2층에도 하나 있더라아 잠깐만 이 옆에 감옥이 있는데? 어? 도끼 썼다? 어? 가득 키 발견! 오, 가득 키 발견! 어, 나 왔어. 어, 여민쿤 콜라 한잔 할래? 어, <웃음> 어 왜나 따라와? 어? 따라오지 마. 차키 발견! 차키? 차키 발견했고. 여기 내려와, 이쪽으로. 이쪽 내려와서 기어가자. 조금조금조금 <웃음> 거기 아까 내가 다 확인했고. 혹시 다이나마이트 있는 분 지하 뚫어주셔야 됩니다. 어, 다이나마이트 노트에 발견을 못했어요. 에 네, 여깄다. 박사, 여깄다. 어, 잠깐만, 흰 새끼 어디다 쓰는 거더라? 썼나? 흰새끼 방 맞다 저 아니다 1층 1층 구석탱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박사님 여기 열었어 흰새끼 열었어 여기 애들아 여기, 여기 뭐 실험실 나오는데? 어! 애들아! 여기 파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모아야 돼 파워 이거 노란 색깔로 된거 다섯 다 개? 다섯 개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찾을 때까지 못 나가나봐 아, 다이나마트, 아, 어. 다이나마트 발견 다이나마트 발견 오케이, 다이너마이트로 지하 뚫어야 돼요, 지하 지하? 여기 아랜가? 여기인가? 아, 아니야 여기 말고 어,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리아 군! 그걸 데려오면 어떡하냐? 여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 리아야, 너 1층에서 지하 아, 리아가 위... 또 야, 광대 들리고 왔어 광대야, 놀고 놀아, 야! 도망, 도망가, 도망가 이거 어디서 놔야 되지? 계단, 도망가. 계단, 여기서... 계단, 계단 옆에 공감했어 오케이, 오케이, 공감 오케이, 있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뚫었고, 뚫었고 야, 여기 파란색 열쇠! 노란색 열쇠 여기 노란색 열쇠 여기 리, 미호야 여기야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광장 왔다 이 아, 아, 막혔어 이 아, 막힌 게 아니야 여기 기억할 수 있어 아, 한 바퀴 돌자 아, 너무 무서워 오케이, 나 지하로 갈게 나는 음. 자 아까 파란색 열쇠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파란색 열쇠 발견했고 지하로 가서 거기 뚫어줘 그 옆에 무슨 열쇠 필요한지 말해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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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리아가 파워 한번 꽂으면 우리 클리어 하는 것 같은데? 으, 리아야, 으, 꽂아봐, 으, 꽂아봐. 어, 으이. 어, 작동했어. 뭐지? 했었어?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까 그실험실로 와봐. 어, 여기가 출구래, 얘들아. 아, 거기가 출구야? 어, 너. 어, 오... 미친 광대 아저씨를 피해서 들어갔다. 나도. 오 됐다 난 역시 잘해 <웃음> 리아가 마지막 한 개를 또 갖고 와서 캐리했네 자 어쨌든 오늘 미친 광대 아저씨가 쫓아오는 맵을 클리어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